오늘 이렇게 파이팅 해야지 스페셜 비디오를 찍으러 왔는데요. 이제 스포티한 컨셉으로 좀 진짜 실제 배구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역시나 파이팅 해야지는 너무 힘듭니다. 아 이거는 또 한정판 앨범 자켓에만 실린 그 의상 있잖아요. 그 옷으로 오늘 입었어요. 왜냐면 캐럿 분들이 그,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이 옷으로 입어봤습니다. 약간 운동, 체육관 느낌 근데 석이 여기 있네요 어? 절를 어, 찾으셨나요? 비절 체크하는 거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! 그, 그분은 그 이제 도겸 선배님이고 저는 이제 석으로서 석의 비절 체크 1번 1번. 1번, 1번 어디가 1 1번 16번, 1 9 감 나 희. 무에서 했던 거 할래? 이런 거죠, 힘, 물. 아, 그다 물. 물. 쎄, 왜? 희. 물. 물. 희. 물. 물. 몬스스텝스텝 습니다 반갑습니다. 네, 행복은 정글순이 아니라 부석순. 부석수. 안녕하세요, 부석순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어, 스페셜 비디오 네. 네, 어, 촬영이 끝났는데요. 예아 예. 오늘 도겸이가 새로운 하트를 또 만들어. 었아 그렇죠. 이게 네. 사실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보고 배운 건데 갯말 네. 차트 자리에서 이제 그. 아 뭐예요? 할머니께서 이제 하트를 이제 너무 신명나게 이렇게 흔들면서 아. 흔들면서 <웃음> 이렇게 해서 아, 너무 생기 봤어요. 갯말 어, 차트도 너무 오랜만에. 저 어, 너무 좋아했죠. 네, 너무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한것 네, 같아서 감사합니다. 우리 킬업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<웃음> 오늘 재밌게 찍고 어... 갑니다 네, 네. <웃음> 네 그럼 지금까지 수석수리였습니다 수석수님.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이제 7PM 7시 들어줘 네. 스페셜 클립 라이브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우리 또 저희가 많이 촬영했나요 g e 분들 h e poison. I'm so tired of it. I'm so tired o 조차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일들을 7시에만 네. <웃음> 농담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잔 이 너가 딱 네, 너가 딱나거 보면 같이 들어주면 될 거야. 아 네, 나만 믿어 y t a o s then, o the o d 나 우리 둘이 만나 농 지친 하루를 한잔 내, 내 귀가 so so 녹는다고 so 했지? 귀가 so so so Thank you. Thank you. y o u t o 웃음이 너무 좋아. Shy m o s q u i t 못 나? 좀더 발음이 잘 나? 샤인머스켓. 샤인 u 스켓 샤인머스켓. 아, 청포도. 나이스 간 망고 망고 망고 망 망고 망고 망고 mango 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망망 스페셜 클 i 영상 촬영이 끝났는데요 저희는 이제 네 m p e 넘어갈까요? 네, m p e r o 가 Emperor, e m 또 바쁜 활동 Emperor, Emperor, Emperor, e m p e p r e 카르티 카티 식스 가 카르티 캐 카르티 식사는 찹쏘소 찹쏘소 찹쏘소 어야야찹소 사랑해 카르티 대박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트 아이 <웃음> 아 <웃음> 고생했어, 패더! 예 예아, 예아! 추석순 7시에 들어줘 라이브 클립 영상을 잘 이렇게 찍었는데요. 너무 재밌었고, 우리 패더가 참 너무 귀엽고 순수해가지고 저희도 참 즐거운 그런 현장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어, 이제 바로 또 c 카산녹을또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캐럿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. 좀 떨리고 두근거리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어, 해야지!